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. 너무너무 이뻐요, 소리가. 선생님 한번 쳐볼까요? 이쁜 자상가예요 선생님이 선생님 부분을 치면 소리가 이렇게 이뻐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팔 타고 선생님 파트를 선생님이 두 사람이 치는 걸 한꺼번에 쳐서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들 소리도 이뻐요 한번 쳐볼까요? 악보를 먼저 보세요 어느 손으로 치죠? 오른손 왜? 기둥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단점 어느 손가락 번호가 먼저 시작해요? Finger No.4 4번이죠? 그리고 Hand Position은 오른손은 까만 것만 세개 똑같아요. 그래서 4번 그 다음 또 4번이네? 왜? 손가락 번호가 없으면 같은 번호를 치라고 했어요. 그죠? 기억하시죠? 그리고 3번 4번 3번으로 다시 내려왔어요. 그리고 또 3번이에요. 손가락 번호가 없으니까, 그리고 2번으로 쳐요. 어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? 밑으로 내려가죠. 어디? 왼손, finger number 3. 그러면 어디예요? 까만 것만 두 개, 세 개, 두 개에서 치죠. 그쵸? finger number 2, 3. 여기예요.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. 여기가 가장 헷갈려요.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. 4번인데 2,4번 치면 안되구요 오른손 4번 2,3,4 이거 쳐야돼요 왜죠? 오른손으로 치라고 되어있으니까 스탠 p 기둥이 위로 되어있죠? 그래서 오른손으로 두번 치구요 왼손으로 두번 쳐야 돼. 요 이번에는 finger number 2 왜? 이거 하면 안돼요 왜냐면 왼손으로 치라고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 가야 돼요. f i n g e r Number 3. 이겁니다. 이거 아니에요. 땡. 그렇게 치면 틀리는 거예요. What? Two c o u n t 왜죠 Has not. 피자 반으로 쪼갤 거니까.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운 게 오른손으로 갔다 왼손으로 갔다 왼손에서 오른손 쳤다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. 만약에 정신 못 차리면 오른손 3번 쳐서 노래가 이상해져요. 그래서 정신 자리고 따라 하셔야 돼요. 아셨죠?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? 오른손 finger number 2, 3, 4 까만 건반 세개에 놓고요 왼손 2, 3 까만 건반 두개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손 4번으로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자장 가니까 천천히 갈 거예요 1 2, 3 Right hand. f 4, u r f 3, u r 그리고 왼손으로. f i g u r number t 그 다음 또 오른손. 또 왼손. 또 오른손. 4, 3, 2 r t h c 계속 오른손. 그쵸? 자, 맨 마지막 줄에 선생님이 2를 몇번 쳤을까요? 이 노슬. 빨리 계산해 보세요 다섯 번, 그쵸? 다섯 번 동안 쳐요 그래서 계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, 그럼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빨리 1, 2, 3, 4 치지 않으셔도 돼요 틀리지 않고 박자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칠수 있으면 돼요 박자기는요 72 72 72에 칠수 있으면 괜찮아요 자, 72가 얼마나 빠른가 한번 선생님하고 가볼까요 핸 포지션 the same 같고요 오른손으로 시작합니다 one two three go 너무 많아요 2, 2 2 2 2 2 그리고 선생님이 2 3 4왜2 3 4라고 했을까요? 2를 칠때 이미 원이고 2 3 4 4카운트 박자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2 2잘 계산하셔야 해요 이번 주는 좀 어렵죠? 그러니까 연습 천천히 열심히 하시고요 매트로놈 박자기를 놓고 72로 안 틀리고 칠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. 그리고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체크하고 알려드릴게요. 이번 주도 열심히 연습하세요. 안녕!